Welcome back. It's Annabelle. Repeat after me. It's pretty expensive. Great job. 안녕하세요. 굴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겨울동안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했던 이 영어 공부법을 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어 제가 이번 겨울 동안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몇달 동안 있었는데 어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어 o n carry maybe some t i they for you very heavy you must have like the 언어의 장벽에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더라고요. 또뭐 있는 동안 뭐뭐 뭐 어떤 캐든 아는 단어 포함해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조금 능숙한 대화가 조금 필요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뭐 회사생활 하면서까지 꾸준히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발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근데도 잘안 되는 게 어? 우리 회화죠.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회화 위주로 공부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 김영철의 가벼운 영어 한마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배우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가벼운 영어 한마디라는 이름처럼 한 권이 이렇게 되게 얇거든요. 한 10페이지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어 저처럼 성인 분들에게 좀 최적화된 음, 영어라고 영어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고 싶은 성인, 그 다음에 뭐 학원이나 뭐외 같은 이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뭐 직장인이나 저 같은 자영업자 같은 성인, 그리고 이제 학원에 다니기에는 왠지 뭔가 지금 내 영어 실력이 좀 쪽팔려. 어, 그래서 이제 계속 학원에 가시기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나. 어, 또 시중에서는 또 이렇게 시험이나 그 영어 회화책에 이제 무거운 그런 뭐 문법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이제 영어 표현 그다음 그 다음 고몇 개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이제 최적화된 영어 공부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영어의 구성품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요 가벼운 영어 한마디 요학습지가 이게 특별판이거든요. 총 서른 30... 3번으로 되어 있어요. 1번부터 3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 학습기가 요거는 어, 레벨 1이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벨 2에서 10주차부터 총 24주차까지 이렇게 이외에도 이제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96강을 들으실 수 있고, 김영천의 스피킹 온라인 강의도 33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Everyone, 기초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니스북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정말 A, B, C 알파벳부터 해서 단어들을 이렇게 어, 배우실 수 있도록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알파벳대로 그래서 이제 접근성부터가 가볍게 할수 있게끔 음, 구성이 아주 가볍게 이름처럼 정말 가벼운 용어로 되어 있고. 배운 영어 한 마디는 정말 기초가 되는 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같은 이제 성인 분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고 싶은 성인 분들이 이제 어 접근을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첫 문장이 나오는 게 Hey, Youngchul, h w a 이거 우리 많이 예전에 교과서에서 듣던 내용이죠.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끔해서 한 주에 이렇게 딱1열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어, 문장을 어, 복습하고 이어서 하고 음, 살펴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어, 공부를 할수 있는데 혼자 하면은 또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음, 영철의 가변 영어 한마디 오디오 클립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You happen to be, 김영철 Yes, I am. I'm a big fan of yours. Can I get an autograph? Sure. sure. Thank you. 원어민 발음도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대화, 표현 이렇게 책과 음성을 동시에 보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 페이지에 보면은 리허설까지 하면서 주기적으로 한 단어를 음, 회화를 이렇게 복습을 하실 수 있고 맨 뒤에 보시면. 그날 배운 단어도 이렇게 매울 어, 수 있도록 복습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주에 이두개 어, 학습지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어, 자가 진도표에 스티커를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서 학습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뭐그 직장인 성인뿐만 아니라 뭐 워킹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애들 자녀분 이제 영어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영어 교육에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해도 지금 결이가 이제 일 살인데 어, 영어 유치원을 다녀요. 그래서 태연이나 이제 전화하는 영어에 대해서 결의가 벌써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거든요뭐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기르고 싶은 이제 성인 분들에게 어, 최적화되어 있는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